예, 안녕하세요. 오늘 그 비가 와서, 이게 뜨끈뜨끈한 찌개, 에,가 예, 생각나서 이게 김치찌개, 이게 떡 넣고 김치찌개 좀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요. 양념은 진간장 한 스푼, 그 다음에 마늘, 그 다음에 다진 파, 여기에는 후추도 좀 넣어야 돼요, 후추. 깨소금, 참기름,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이렇게 넣쳐놓고 이 김치는 속을 좀 지저분하니까 속을 좀 털어불고 이 머리는요 얇게 버리지 말고 얇게 썰어서 다해 먹어야 돼요 김치를 먼저 넣고 돼지고기 이것도 넣고 리고 이제 이게 떡이게떡 떡, 밀떡이에요 밀떡이 약간 노리끼리 하죠 쌀떡이 아니고 밀떡 그리고 파도 이렇게 썰어서 간단한 찌개 두부 길쭉하게 썰어야 돼 두부를 이렇게 썰어서 이쪽으로 여기 안보여버리네 이렇게 담아놓고요 이거는 내가 육수를 육수요 멸치 육수에 다시마하고 이거 이거 파 뿌리 하고 멸치하고 이렇게 내가서 끓인 거예요 이게 육수를 여기다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부어서 끓이면 됩니다 지금 끓고 있어요 맛있어요 지금 덜 끓었는데도 맛있네 그래서 고춧가루를 위에 좀 살살 좀뿌려주고 이게 예, 떡이야 예, 떡떡 마지막인데 거의 다끓었어요 맛있는 물이 거의 우러났어요 그래서 계란 하나를 마지막에 가운데 터트리고 고추, 빨간 거, 응? <웃음> 그걸 응? 그걸 <웃음>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예쁘게. 빨간 거 하나, 파란 거 하나. 계란을 살짝 익히려면, 뚜껑을 좀 살짝 덮어줘야 돼. 자, 됐어. 계란이 살짝 익었죠? 예? 그러니 먹다 보면 다 익어요, 이게. 상에 낼때 이대로 딱 내면 은 너무 이쁘잖아요. 그리고 맛있어요. 국수물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아, 비오는 날 뜨끈뜨끈한 김치 떡정보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